지난 시간에 우리 어, 탈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프라이빗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어, 먼저 프라이빗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들끼리만 비공개 토론은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 번호 뭐 1이면 1끼리만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2면 2끼리 가능한 것입니다 자, 통과 불가 프라이빗 영역이 있고 인원 제한 프라이빗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통과 불가능한 탈 영역을 치우도록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통과 불가한 프라이빗 영역으로 지정을 도장을 찍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 가능한 프라이빗 영역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 제한 프라이빗 영역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인원 제한 영역으로 한 칸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초대하기 링크 복사하기 그리고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국밥남과 국밥남 분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국밥남 분신이 우리 프라이빗 영역에 들어가봤습니다. 자 다른 거 보이시나요? 주변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프라이빗 공간으로 설정했던 부분만 밝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 통과 불가능한 프라이빗 공간은 이렇게 통과가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 1인 제한 프라이빗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1인 제한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칸은 지나갈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앞을 막아놓으면 국밥남 분신이 국밥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지금 책상 같은 경우에는 밝게 나오는데 뒤에 벽이 어둡게 나와서 이렇게 캐릭터의 머리를 조금 어둡게 만들죠.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 어, 통과 불가 영역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도장을 찍게 되면 음? 아이디 번호 1 통과 불가 프라이빗 영역으로 한 다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국밥난 분신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프라이빗 공간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머리가 어두워지지 않죠